진님은 할로윈 복장 맞추셨나요? 슬슬 할로윈 시즌이 불어오는것 같던데요. 맞아요. 지금 한창 할로윈이죠? 근데 제가 주말에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신 의상을 못만듭니다 대신 겨울 신 의상이 정해졌습니다. 보여 줄게. 궁금하지? 잘 봐. 잘보고있어라딱한 번만 보여 준다. 알았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귀여운 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너무 귀엽거든요 나는 떠날 것이다 저 머나먼 우으로 떠날 것이다 <웃음> 주니 선소통? 모자요 이거 이거 선소통이에요 완전 귀엽지?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막 두두두두두 두두 거린다? 그리고 모자도 벗을 수 있어요 제발 나 모자 탈부착이야 봐봐 하 <웃음> <웃음> 대박이지? 모자도 벗을 수 있어요 나와라 구모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이제 가을 낙이주의 시대는 끝났다. 꺼져 이제 이제 내 자리야. <웃음> 이제 내 자리야. 오히려 좋다고? 아주 좋아. 저것도 있어요. 지금 옷 아래에 감춰져 있거든.님들이 보면은 깜짝 놀랄 기능이 하나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봐. 봐나딱한 번만 보여줄 때잘 봐야 된다. 봐. <웃음> <자! 웃음> 여기 지퍼를 내리면 지돌이가 나와요 대박이지? 이거예요! 이거야! 나 이거 저번부터 만들고 싶었어! 이거 봐봐 이기게 XY도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개도 막 움직이고 말도 하고 눈도 깜빡이고막 웃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저게 본체죠? 아는데요왜안 돼? 본체는 나거든? 아마도내 자리를 탐낼 수 없다